in a world that continuously reinvents itself. A world with visionary ideas, inspiring concepts, and smart answers to key questions of our time. How can we preserve our environment? How will our mobility needs be met in the future? How will we communicate? And how can we protect our data? Microelectronics giv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y are the link between the digital and the real world. Semiconductors from Infineon enable technologies to achieve more and consume less while being accessible to everyone. Our values capture this mission. Commitment. Innovation. Partnership. Performance. We make life easier. safer and greener for a better future. Infineon, part of your life, part of tomorrow.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 b s 리포터 송인선입니다. 오늘은 인피니언 테크놀지스 로 한국지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수 대표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피니언 테크놀지스는 로 독일의 본사를 두고 한국지점은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환영합니다. 제임스, 엔시아. GCO가 여기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감, 어, 환영합니다. 여기 바깥에 보시듯이,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인피니언 코리아 본사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대구 오피스에도 또 있으니까 잠깐 제가 인피니언하고 인피니언 코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한 4만 6,70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85억 유로, 그러니까 한 100억 불 정도의 매출을 발성하였고요그 어. 다음에 2020년 4월 미국 사이프러스 반도체를 인수하여서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 네. 예. 그리고 인피니언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인피니언 반도체는 점점 더 연결되는 세상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스마트 모빌리티 및 안전하고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피니언은 광범위한 반도체 및 시스템 솔루션을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산업용 일렉트로닉스 통신정보기술 IoT 센서 기술 및 보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언 코리아는 현재 약 2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사는 강남구 상성동에 있고 남부지역 지원을 위해서 대구시에도 세이스 오피스가 있습니다. 디지스트라는 어, 학교 안에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주요 고객이며 특히 한국 반도,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피니언은 거의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피니언 테크놀지스 코리아의 조직 문화와 인재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희 글로벌 조직으로서 인피니언 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서도 아주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서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주는 피드백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직원이 매니저들에게 주는 피드백을 과정,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 다이얼로그의 포맷입니다. 작년부터 인피니어 코리아에서는 좀더 열리는, 열리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 직함 대신 닉네임을 부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장 타이틀이 없고 저는 그냥 이 회사에서 스카시라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따라서 업무에 맞는 그 스케 스킬, 스킬셋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며 인피니언의 행동 강령에 맞는 인재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팀워크 혁신이라든지 상호 존중이라든지 고객 중심 등 같은 그 키워드가 저희의 모토입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인피니언 테크놀즈 코리아의 복리 후생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피니언은 대기업 수준의 복리 후생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최대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플렉시빌 스펜딩 어마, 어카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웰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평가를 상시로 하고 있으며 평가 뿐만 아니라 직원의 어, 디벨먼트를 위한 관리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인피니언 테크아웃 코리아의 노사 문화는 어떨까요? 예, 저희도 이제 노사위원회가 어, 있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노측 위원들이 피드백 창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 분기별로 노사 협의에서 검토 개선 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네 감사드립니다. 인피니언 테크노스코리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포지션이나 올 하반기에 혹시 진행 예정이신 포지션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희는 이제 경력직 위주로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년에 딱 한번 그 신입사원 그, 그 대학을 졸, 졸, 졸업한 신입사원에그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네. 그 신입사원이라든지 경력사원이든지 언제든지 저희한테 그 수시채용 그어플라이를할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만 한2 0분 정도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아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 외국계 기업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워킹맘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주 이 저희도. 항상 그 다이버시티,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그 나이 어린 분들을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이분들을 하고 같이 코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 업무 시간 내에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타임매니지먼트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대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력과 세심함 또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됩니다. 이렇듯 워킹만에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로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한 업계에서 다양한 포지션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라면 세일즈도 도전해보고 세일즈라면 마케팅에도 경험을 쌓아보는 등 회사가 가지고 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GM의 지금 현 회장님이신 그 여성 CEO분은 네. 35년 동안 처음에 비서로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커리어를 어, 지닌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 새로운 어, CEO분이 여성 CEO분 상이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래서 워킹맘들이 장점을 기반으로 본인의 방식을 구, 구, 구, 구축하여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더 많은 CEO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믿고요. 인피니언 코리아도 반드시 여성 CEO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할 정도로 현재 자동차 반도체 시장, 문제, 시장의 수급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비용 중 자동차가 바, 반도체가 차지하는, 자동차 전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18%였다면 2020년에는 40%로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 늘어, 크게 늘었지만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한,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주행차, Mr. Lee, this has been Alicia Song, a reporter for GBS, a foreign company news station in Korea. Thank you. Thank you.